네 서로 각자 다섯 개의 바둑돌이 있어요 중요한 다섯 가지 재료예요 김치찌개 팀이 있으면 그건 순두부찌개 팀 앞에 순두부찌개 팀 앞에는 김치찌개가 있어서 본인이 이걸 쳐서 상대방 거를 넘어트려 야보인걸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둘다 떨어졌다 그러면 둘다 버리시는 거예요 네. 오케이 아, 이해? 예? 네. 그렇게 해서 저희 테이블에서 지금 할 겁니다 네. 바위바위보! 자, 이쪽에는 김치찌개 팀정뚜껑이 있고요. 이쪽은 순두부찌개 팀 거가 있어요. 네. 순두부찌개 팀은 본인 거 원하는 걸 떠뜨려서 하면 되고요. 네. 이쪽 팀 것도 같이 떨어지면 은둘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오 진짜. 준비, 시, 시작, 짝! 갑 ó <S> <S> 음, 음, <S> <S> 김치, 아, 아... <S> 그럼, <S>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치 김치. 잘돼잘 되고 잘 있어? 어잘 되고 있어 나가, 그냥 처리가요. 아니 아니 내가 좀 참치 잘 되고 있나 봐 어, 참치 잘 쓰고 어. 있어? 어, 야 우리는 섹시한 쪽 섹시 시하지 섹시한 쪽. 어머 너무 섹시해. 어머 어머 특히 너무 섹시해. 빨리. 빨리. 아, 섹시하게 아, 섹시하게. 아너 no. 싫어 싫어. 아, 아, 싫어. 아, 아, 아, 아, 아. 개요. 이거 이고 싶어. 이거 그냥 돌려야지 잘 알아. 빨리 빨리 줘 빨리 줘. 아니. 가가감사니 어, 감사, 감사.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수고해 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야 감사합니다. 감사이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해다 감사합니다. 감이합니다감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거감니다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네, 어떻게, 야, 한 번에. 한 번에. One 네. e m s a y Wow. w o 다 Wow. Wow. Wow. Wow. Wow. w o 아잠어아둘다 했지 야, 야네. 꺼줄 바로 우리 인척 왔어 인척 왔습니다 아뭐했어아잘 들지 아, <맛있어>. 아. <웃음> 아, 좀아 알겠습니다 <웃음> 아 알겠습니다 정상이 없습니다아다 비정상입니다 아 <잘> <웃음> 어, 판매가 그만 응됐 네? 가세요 어, 어, 많은데. 여러분 미안해요 정갑이 없어서 근데 손을 진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나가. 아 크다고 별로, 별로 차이 안 나잖아 어 그니까요 어, 아, 요정도 차이는데 아, 아, 아, 전신 차이신단히하마이모아 여러분 여 여자 된 남자들 잘해줘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괜찮고 같은데? 진짜 해요 응? 어때? 진짜 괜찮아? 오케이 가행 우리 팀밖에 자주 선보는. 치치 GG입니다. 어데이 팀밖에 어? 별로 아안 보이죠. 잡아봐. 여기 진짜. 오! 아, 진짜 이어야 돼요. 와! 와! 어머니 무 관람이었고 요새 즐겨 듣는 노래 뭘까요? 댓글에서 주세요 성공합니다 네. 해야죠 명명명 팬들은 저렇게 놀고 있지만 제가 옆으로 여기로... 한 2미터가 없어요? 네, 한 2미터 2미터! 그치, 그미소는 요리사 찍고 있는데 있는. 네, 네네 어. 어, 기분이 어떠세요? 저 기분이 조리?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요리하고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 아, 아, 아, 확실히 아, 아, 아, 아. 되게 그래. 좋아해요 그래. 맛! 너무 맛! 오바라 미소! 말이 넘어왔다 그치 그럼 그냥 열애해라 저 그냥 갈까? 너내 집이야 내 집이야 내 집은 아무도 만드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길래 뭐야? 4명이야 4명 나는 1명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야너 꺼져 안녕히 계세요 바이 바이 바이 안녕히 계세요 집에 <웃음> <웃음> 갈게요 바이 고생했어 안녕 어, 어. 비슷한 거 있어 근데 계란으로만 든 뭐라고 해서? 응. 이런 것도 있고 계란도 있어아빵 왜냐면 우리 빵 항상 만들어 이름이 뭐야 빵빵냄새맨 네. 맛이 달라졌나? <웃음> 네. 네, 근데 네. 리멘보 팀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네. 맛이 진짜. 맛없지? 어! 자, 저희 평가를 내리겠습니다.